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 채널 계속 구독해주시는 점점 많아지고 계시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어, 골반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실은 골반의 불편함은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거의 고질적으로 갖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관절의 유연성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자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관절의 공간들이 점점 좁혀지고 그 주변 근육들이 많이 딱딱하게 변해가면서 점점 특히 이런 깊은 고관절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가 정말 어렵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네, 다리 쪽도 불편하고 허리도 편안하지 않은 상태가 되죠 네, 오늘은 이제 이 도구 의자 하고요 바닥에 방석이나 담요를 하나 준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자세는요. 이제 그냥 도구화 없이 할때 이렇게 한 다리를 앞으로 하시고한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비둘기 자세의 준비동작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네, 이런 자세가 안 되는 분들 많이 있죠. 이렇게 엉덩이가 바닥에 안닿고 이렇게 들려있는 분들 있잖아요. 뒤쪽도 무릎이 안 펴져 있고 무릎 굽혀져서 골반하고 허리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는 분들은 자세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자하고 담요나 방석을 가져오셔서 자세를 할수 있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의자 앞에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두 팔을 놓으세요. 왼쪽 무릎을 굽혀서 왼쪽 다리 앞쪽으로 가져가시고요. 오른쪽 무릎은 뒤에 담요 방석에 놓으세요. 오른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으시고요. 네,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 다리를 뒤로 멀리 이렇게 뒤로 미끄러지고 있죠. 지금 매트 사용 안하고 일부러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내쉴 때 배를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엉덩이 천천히 위로 올라오세요. 이제 뒤로 멀어집니다. 지금 이때 가장 많이 확장되는 부분 허리와 골반 내부를 연결하는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네, 장요근은 허리 엉덩근이라고 부릅니다. 천천히 복부 당기면서 골반 위로 멀어졌다가, 네. 다시, 다가 가까워지겠죠? 천천히 멀어져서. 네, 허리가 아프신 분은 조금 음, 움직임의 폭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내려가세요. 이제 완전히 이 허리 엉덩이이 미왕이 되면 이렇게 내려가실 수 있거든요. 안전히 내려가지 않더라도 일단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서 그대로 중심을 잡으시고요. 손을 이제 더 상체를 세울 수 있으면 의자 앞쪽을 끝에만 살짝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바닥 쪽에 왼쪽 엉덩이 바닥면이 또 확장이 되겠 있죠. 네. 장요근과 왼쪽은 엉덩이 바닥면 근육을 확장시키고 을 있습니다. 네. 이제 사라지고요. 뒤에는 오른발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잠깐 이렇게 책상 다리에 앉으셔서 수 한번 고르시고요. 네, 오른쪽에 허리 엉덩이 내부의 공간이 아주 크게 확장이 되어 있고요. 왼쪽은 엉덩이 바닥면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오른쪽 발을 앞으로 가져와서 무릎을 굽혀 놓으시고요. 왼쪽은 뒤에서 왼쪽 무릎 위에 방석이나 반면를 두세요. 양손은 이렇게 의자 앞에 올려서 잡으시고요. 천천히 들이쉬면서 왼 다리를 뒤로 멀리 뻗으세요. 내쉬면서 배를 당겨서 골반 조금씩 위로 세워주세요. 들숨 왼쪽의 허리와 골반을 연결하는 왼쪽의 장요분을 크게 확장하고요. 바닥 쪽에 있는 오른쪽 엉덩이 아래쪽 바닥면의 근육들이 또 확장이 됩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다시 골반 위로 들숨에 멀리 보내시고요. 조금씩 반복하면서 더 아래쪽으로 골반이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서 천천히 다시 골반이 올라왔습니다. 쭉 멀리 뻗으시고요. 네. 바닥 쪽에 골반도 잘 내려가고 뒤로 다리를 뻗는 것들이 힘들지 않으면 손은 이렇게 의자 쪽에 더 안쪽으로 가져와서 상체를 더 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잘하 네, 잠깐 이렇게 책상 다리에 앉으셔서 숨 한번 고르시고요. 동작 오늘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시원하셨죠? 네. 오늘 내용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계속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정요가입니다.